지난주에 고생했죠? 응? 네 고생 많이 했어요. <웃음> 컨디션이 응.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면서 일단 이, 이, 이 지난주 제일 큰 이슈는 이제 똥 문제였는데 <웃음> 20... 설사 후에 그 지지난주에 지난, 설사한 다음에 좀이활좀 좀 보다가 21일 날 음. 21일 날 진짜 정말 역한 하수구 담 같은 열차가이서화 똥을 샀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은 그 냄새는 안 나고, 신내가 나는 똥을 썼고, 음. 그리고 하루는 똥을 거르고, 어제, 어제는 예외 그하수나 냄새가 나는 똥을 다시 썼는데, 어제는 다시, 어, 네? 다시. 어제는 근데 네. 그 전에 처음이 음. 냄새가 한10 정도였으면 어제는 1정도의 되게 미미한 음. 냄새가 나는 똥을 썼고, 네. 그러고 나서 컨디션이 확 올라왔어요. 음. <웃음> 그리고 똥 싸고 애가 힘들어하는 동안에 애가 좀 이상행동이 좀 느껴졌어요 음. 상도행동도 많이 하고 실업적으로도 지속적으로 하고 그 네, 네. 그러니까 애가 지금 그 설사하고 하는, 하는 네. 한 2, 3일 동안 네한 2-3일 동안 상도행동도 다시 증가하고 네 많이 증가하고 손가락으로 눈을 이렇게 계속 찌르고 있거나 음, 귀를 막거나 음. 하는 것도 많이 보였고요. 네, 응? 네, 네. 네. 네. 그, 배가 아파서 그런 거 언제 네. 막 네. 전체적으로 내가 네. 많이 보채고 힘들어하는 네. 더 네. 많이 네. 울 울고 네. 그랬어요. 네. 네. 그렇죠. 엄마 얘기 다들은다에 제가 정리 얘기할게요. 네. 네. 그리고서 그그 그 와중에도 네. 그러니까 뭔가 상호작용은 네. 괜찮다고 그 네. 느꼈던 네. 게요. 네. 네. 네. 호명반응을 제가 이제 확실히 느끼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약간 호명반응인가 긴장인가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름을 부르면은 높은 음료를 쳐다봐요. 자기가 막 집중하고 있을 때를 제일하나는 어, 엄마가 불러도 쳐다보고 할머니가 불러도 처, 쳐다보고 응. 이모님 불러도 쳐다보고 쳐다보면 소문가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알아듣는 말이 생겼어요. 응. 요미나 한약 먹자 이러면 막 울면서 도망가요. <웃음> 좀 어려워. 그거는 확실히 아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한약과 약간을 보여주면서 한약 먹자 이랬는데 근데 보여준 음. 음. 말만으로도 한약 먹자 이러면막 싫어하면서 음. 울면서, 음. 울면서 도망가더라고요. 음. 그거 말고도 맘마 먹자 이리와 이런 것도 음. 약간 음. 알아보는 눈치고. 예, 의사표현이 참 적극적이 돼서 싫은 건 엄청 싫다 그러고, 음, 음, 좋은 거 빨리 달라고 음, 막 음, 이렇게, 음, 손을, 손을 막 이렇게 음, 팔을 벌리고 뭐 달라고 하는 음, 그런 음, 것도 있었고, 네. 좁고심으면 엄마한테 이제 전달이 된다는 거죠. 엄마가 네. 이야기가 이제 엄마한테 의사표현이 네. 그 된다는 거죠. 네. 그 저는 얘는 그냥 음. 벽 같아서 음. 아무 말도 음. 못 따라듣고 음. 요구도 안 하고 음.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네. 아, 알았어. 호흡 입니다 그렇게 예, 네, 그래서 아, 음. 의사 표현이 많이 적극적이자 음. 느낌이었고요. 음. 그리고 눈맞춤 문제는 제가 좀 얘가 눈맞춤을 좀 전보다 덜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음. 설사하는 동안에. 요 아니 그그 다음에 도 아, 근데 예, 옛날에 그 길게 하는 눈맞춤은 아, 와서 보고 가고 막 그랬어요. 산 음. 음. 보고 가고, 그러니까 이 음. 어,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이제 다시 익숙해져서 음. 엄마를 그렇게 관찰하는 음. 눈맞춤은 별로 없는데 그런데 이제 음. 수시로 감정 표현하는 눈맞춤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음. 그래서 자기가 기분 좋다는 걸 음. 표현하거나 아니면 음. 재밌는 게 있으면 음. 기쁨을 공유하거나 아니면 음. 네, 그런, 그런 감정 표현하는 음. 눈맞춤으로 바뀌었고 그러면 저 말고 다른 사람, 음. <웃음> 다른 사람은 음. 되게 길게 쳐다보고 응. 많이 관찰하고 응. 특히 아빠가 많이 느끼더라고요 응. 유민이가 네. 눈맞춤이 정말 좋아졌다고 응. 그 이제 응. 응. 응. 아빠 아빠 좋아네 응. 아빠가 어제도 이제 퇴근하고 와가지고 응. 유민이, 유민이랑 이제 자기 전에 응. 놀아주는데 응. 유민이가 아빠한테 와서 이렇게 엉겨붙고 응. 아빠한테 응. 올라타고 응. 눈맞춤 기대하고 네. 이런 게 계속 보이니까 우리 남편은 아 유민이 아빠는 그게 유민이한 처음 하는 경험인거에요 음 엄마한테는 그런 걸 했었는데 아빠한테는 거의 음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되게 행복했어요 남편이. <웃음> <제> <웃음> 그리고 어 이제 사람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늘어나서 특히 또래 또래에 관심이 많이 늘어났어요. 음, 그렇지. 그래서 8개월 아이를 막만지려고 다가가서 제가 놀랐는데 그러고 애기 때 만지려고 음 그러고 그 애기가 가지고 노는 거를 자기도 같이 만, 만지, 만지면서 웃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진짜 처음 보는 행동이었고 음 음. 음 여기 음 센터에 올라와서도 음 <웃음> 노는 음 것도 많이 보여서 집에서는 네. 이제 예원이한테 관심이 더 많아졌어요. 음. 그래서 예원이가 지나가면 예원이 옷자락을 잡는다든지 네. 막 장난을 치면서 노는 것 같은 행동도 좀 하고요. 음. 그 전에 이제 예 유민이가 예원이는 정말 무시를 하고 다녀서 예원이 예원이가 이제 기어다니고 있을 때부터 유민이는 예원이 보면 이제 그 예원이를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음. 가거나 뭐 이런 것도. 네. 네. 그리고 아, 예언이가 웃으면 따라웃는 것도 했고요. 음, 누나를 따라웃기도 한다. 네. 음. 그리고 내가 예언이랑 놀아주는 모습을 보면은 음. 막 웃으면서 자기도 해달라 음. 그러거나 아니면 울면서 음. 자기를안 하다 그러고. 음. 어, 네, 실주하 음. 네, 실주의감정 그리고 그거 음, 신체 인지도 지난번 응. 보다 더 응. 많이 보였어요. 목욕하면 자기 자기 고추를 항상 만지더라고요. <웃음> 그러니까 깨물고 음, 아 꼬집고 하면서 자기 몸에 대한 관찰이 많이 들었고요 신체 관찰하는 것도, 놀이도 그것도 자기 인식이, 자기에 대한 인식이 발달하는 거죠. 네. 그치, 그치? 네. 음, 에이, 걸어 다녀. <웃음> 그, 그리고 그 얘는 걸을 때 자기 몸을 붙지 않았어요. 그냥 앞만 보고 하다가 이렇게 넘어지고 부딪히고 그랬는데 응. 어제 밖에 나가서 걷는데 응. 발을 보고 걷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행동도 이제 예원이는 응. 응. 그 전에 걷기 시작했지 항상 자기 발을 보고 걸었었는데 응. 근데 요즘은 안그렇지만 응. 어, 유민이가 이제 발을 보고 걷는 걸 처음 했어요. 응. 자기 손바닥을 좀 많이 보고 이렇게 보고요. 어그 바이바이를 했어요. 근데 바이바이 를 이렇게 하진 않고 이렇게 했는데 어, 바이바이, 네, 바이바이 이렇게 하라고,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흔들더라고요. 어쨌든 뭐방 운동 카트. 운싶 모방. 그몇번 얘가 이러길래 아빠 아빠가 왔을 때 아빠한테. 유빈이 아빠한테 빨리 빨리 해보라고 그랬더니 아빠 가 하니까 얘도 같이 이거 하더라고요. 따라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모방행동 같은 점을 아, 보였어요. 아, 모방행동은 이제 네. 공존하는 네. 거지. 응. 그리고 음, 이제 침을 좀덜 흘리게 됐어요. 아, 침을 덜 흘린다. 네, 이에는 네. 이제 턱바지를 계속 달아줬어야 되는데빠이 아. 있어 너. 이거 <웃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 침을 덜 흘려서 네. 턱받이가 거의 말라있는 상태예요. 아 네, 가끔 이제 집중하면 네. 한 떡이 이렇게 흐르는데 예전이랑 흐르는 양상이 많이 달라져서 네, 그러고 혀를 많이 네. 이렇게 자기 혀 탐색하는 그런 그렇죠. 이 네.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 이거, 음. 혀를 그전에는 이렇게 음. 이빨 날 때는 좀앞니날때했었 네. 네. 이렇게 물고는 있었는데 네. 위아래로 혀를 불리면서 근데 어. 그거 할때 내가 같이 메롱 해주니까 엄마 웃으면서 엄마 혀도 만지려고 하고 어. 재미있어하는 느낌 이 같고 어. 그리고 제가 손가락을 좀 많이 사용하는 느낌 좀 났어요.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가 항상 요, 요거였거든요 손가락은 어. 검지 손가락을 주로 해서 어. 이렇게 음. 이런 거. 이렇게 음. 그각가락 탐색하는 걸 검수 손가락으로 주로 하고 나머지 손가락은 거의 안 썼는데 음 그래서 귀를 막을 때도 유빈이는 음 이러고만 막았지 뭐 이러, 이, 이렇게 손바닥이나 다른 음 부분을 사용을 안했는데 자기 손을 한참 만지더라고요 한참 음 이렇게 음 만지고 그 손동작 그러더니 이제 손을 전체를 사용해서 하는 행동이 좀 많아졌어요 음 엄마 끝내준다. <웃음> <웃음> 엄마 너무 훌륭예 내가 공부도 되고 복습도 된다. 예. 내가 다 됐나? 그리고 이제 걱정되는 점은 어. 이제 자기 전에 막 음. 갑자기 막 웃으면서 음. 이제 이게 제가 음. 인터넷으로 봤던 음. 각성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인가봐요. 음. 음. 저, 저는 각성이 뭔지 몰랐는데 얘가 음. 음. 좀. 평소보다 한 1.2배, 1.5배 정도 빠른 움직임으로 막 돌아다니고 많이 계속 웃고 이유도 없이 막 웃고 막이러면서 잠자는 시간이 자꾸 뒤로 들어 있아요 <웃음> 네, 그래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아직도 수면장애는 있는 편이고 아니면 여러 번계서 어, 울고 음, 그래요? 그때 음. 또 예전 같으면 아프기 전에는 음. 토닥토닥해 주면 자는데 지금은 토닥토닥해 음. 주면 더벅질이되면서 음. 아, 그래. 분유를 먹여야지 자요. 음 그런 게 걱정된다. 네. 음, 이제 알겠어요. 이제 몇 가지 되게 많은 얘기를 해봤고 네. 이제, 이제 이게 지금 <웃음> 지난해에 그 없었던 게 이제 등장한 게몇 개가 있는데 이제 뭐냐면은 네. 그, 동작 모방, 행동 모방이 되는 거죠, 그죠? 네. 네. 행동 모방이 되고 빠이빠이 를 했다라는 게 모방이 출연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네. 엄마 느끼듯이 눈맞춤이 단순 눈맞춤이거든. 이제 네. 엄마를 갖다가 이렇게 응시하는 게 네. 되는데 이제, 이제 그런 그 응시가, 호기심 그 있는 응시는 안 하고 엄마한테 네. 오히려 사회적인 미소띠, 토... 네. 감정을 실은 웃음이 있는 눈맞으로 네. 발전한 거죠. 네? 재미있습니다 네. 그리고 재밌어. 이제, 또래에 대한 관심 증가하면서, 이, 이, 저, 저, 저, 저, 저, 저그 애들하고 놀이를 시도하고 있는 거. 고 네. 이거 되게 훌륭하네요. 그 다음에, 엄마가 이제, 얘가 나타나는 것 중에 되게 특수한 게, 침을 덜흘린다라고하고 네. 혀를 갖고 놀기 시작한다는 네.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네. 이전에 얘네들이 침을 갖다 많이 흘리는 게, 이, 그, 침이 나왔을 때, 저절로 삼킴 기능이 잘, 네. 잘 나오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갖고, 꿀떡꿀떡 삼키는데, 네. 이오티즘 있는 아이들이 이 후두하고 설린 신경이 혀의 신경이 조절이 잘안 돼서 네. 침을 자동으로 삼키지 못하고 네. 흘러내린다 그래서 네. 이런 아이들이 그 침을 흘리는 이런 게 있는 아이들이 언어 발달이 잘안 되는 거거든 음. 근데 얘가 이제 침이 삼켜지는 거예요 그쪽에 뇌신경이 치명이 살아나면서 네. 삼켜지면서 혀, 혀, 혀에 대한 통제가 되기 시작하니까 네. 이전에 안 느끼던 혀가 느껴져서 혀 갖고 놀기 시작합니다 음. 저거는 이제 나 이제 말할 준비한다라고 네. 하면서 그 혀의 감각이 살아난다는 사인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동작모방이 되면서 아이가 엄마한테 얘기도 하는 거 보니까 말기도 알아서 수용어도 이제 생긴 네. 거죠. 그러면 은좀 있으면은 아마 말을 갖다가 지금은 이제 동작놀이를 더 열심히 하면 좀 부지조만간에 아마 언어가 출연하기 네. 시작할 거예요. 아직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네. 아주, 아주 좋네. 아주 단계단계 단계 아주 잘 올라오고 있죠. 한주한 음. 한 주가. 네. 지금 이제 워낙 어릴 때 치료하다 보니까, 네. 이 지금 유민이 한주 동안 보여주는 변화가, 네. 한 우리가 36개월 된 애들 치료할 때나 40개월 된 애들 치료할 때, 뭐 한달 정도의 변화가 음. 막 일주일 사이에 나타나요. 근데 계로 나타나네. 그래서 아주 음. 훌륭해요. 다만 이제 제가 우려하는 점도로기겠지만 일들 사이에, 이제, 그, 유민이가 잘 치료되서 정상 범위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치료의 지연이나 복병은 뭐냐면, 음식에 대한 음식. 안르드려요 네. 요번에, 그러니까 네. 그, 사실, 그, 전, 있죠? 전을 네. 다가먹은 네. 게, 네. 그게 아이한테 알러지 반응을 보였다고 봐야 돼요. 네. 거기에 밀가루 하나, 아니면은, 피기한 네. 기름. 그 기름진 게, 이상 반응을 일으키고 장염을 유발해서, 그, 설사를 한 거죠. 네. 보통 아이들이 징세가 심할 때 되면 그럴 때 눈맞춤이 소실되고 네. 상호작용이 떨어지는 이런 역사병이 네. 나타나는데 윤이가 네. 그때부터 네. 활동성은 떨어지지만 완전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한약을 음. 먹고 있을 때 그걸 방어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퇴행을 할수 있는 상태가 되면 네. 그때 한약을 조금씩 더 먹여주면 네. 어쨌든 어느 정도 방어 형성을 할수 있어요. 이거 네. 잠은 조금 더 지나야 될 거예요. 그리고 네. 어 수면전에 나타나는 사람을 좀더 관찰한 다는에 얘기해 줄게요 네. 지금 그것까지 얘기하고 너무 길어져서 네. 큰 걱정 안 했고, 해도 음 굉장히 잘 가고 있어요 엄마도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어? 유민이가 아주 뭐 어? 아주 무리 없이 응? 지금은 이제 지금 저 정도 상태면 누가 봐도 어 자폐라고 진단하기 다시 진단하기 어려울 정도까지 해복이 되어 네. 있어요 응? 네. 하지만 이게 상호작용이 완벽하게 네. 저대했듯이 누나하고 거의 같은 수준까지 올라와야 즉 또래의 발달 수준까지 올라와야 그래야지 그 걱정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네. 아, 그래요 오늘 네, 이 정도 할게요